현재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분양권 받았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은 바보들이고 현재 아파트를 파는 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다. 상권과 지역에 따라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틀리고 분양권 가격이 틀린데 편차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묻지만 은그 편차 때문에 몇 억을 더 주고 산다? 바보 짓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전화가 오고 그 중에서 거의 회복 위주로 저는 상담을 지금 좀 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뒤늦게 영상을 보신 분들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젊은 친구들까지도 전화가 옵니다. 평균적으로 가정주부 분들 전화가 많이 오시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대부분 들어보면 다른 유튜브를 보고 구입을 하게 되었다. 다른 유튜브에서 괜찮다고 하더라. 투자카페에서 괜찮다고 하더라. 자 현재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도 계속해서 유튜브는 채널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카페 라든지 밴드는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도 그랬고 하락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입장에서 유튜브 수익이 10만 구독자가 넘지 않고 조회수가 뭐 몇만 몇십만 나오지 않으면 유튜브로 큰 수익이 안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유튜브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돈이 발생될까요? 부동산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이나 다가구주택 아파트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수익이 발생될 것이고 부동산을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뒷광고를 받거나 뒤에 어떤 아파트 단지 브랜드를 밀어주면서 홍보비용을 받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입장에서는 모든 부동산이나 모든 유튜브 모든 뉴스 모든 것을 참고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항상 누누 얘기하듯이 제 말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전 자료나 지금 자료나 그리고 흘러가는 동향이나 그리고 건설 시행 관계자 쪽의 얘기들과 친분이 있는 부동산들의 모든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서 많은 정보를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나 듣고 아파트를 덜렁덜렁 구입했다. 그런 얘기도 듣고 뒤늦게 아파트 분양권을 거를 자, 캔슬 낳는 것을 샀다. 캔슬 난걸 사도 돼요. 거기서 할인 분양이 된걸 사야죠. 지금도 금매물을 사야 되고 할인 분양으로 30-40% 적어도 시내권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일군 브랜드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건설사는 도산에 빠진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고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아파트는 향후 경매가 발생되거나 공매가 발생되거나 진짜 땡처리로 한꺼번에 손해를 일부 본다고 생각하고 40%, 50% 할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일은 한치 앞을 아무도 볼수 없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동향은 그렇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금 북구 쪽이나 동구 쪽에 일부 아파트가 조금씩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대단지가 들어오고 그 대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인프라 효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일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아파트가 한 개씩 한 개씩 1년 뒤에 2년 뒤에 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한꺼번에 지금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단지의 아파트의 인프라는 생길 수 있습니다. 상권도 형성이 될 수가 있죠. 기존 상권이 아니라 새로운 상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또 뭐겠습니까? 투기꾼, 투기 세력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 일반인들이 대부분 투기꾼이 되었다. 도박을 하였다. 그래서 실입주자들이 아니다. 그게 또 문제죠. 대단지의 아파트들이 1 0 0 0세대5 0 0세 아파트가 10개, 20개 들어온면 뭡니까? 그 실입주자가 없어요. 전세 안 나가요. 월세 안 나가요. 그럼 아파트 텅텅 비었어요. 관리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게 사는 분들은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것이고 현재 대한민국 경기가 좋으냐 안 좋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단한 번도 경기가 좋다고 얘기해 본 적도 없지만 은 대한민국 경제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액의 연봉자들이 생기고 고액의 유튜브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컨텐츠나 다양한 사업을 해서 고액을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층은 더욱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주식이나 코인 쪽에 한탕주의를 노리고 있고 나이가 40 50 넘는 분들은 그냥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마찬가지 요즘 들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블로그를 하고 유튜브를 해서 의사나 변호사 모든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 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건설 원자재값 상승 이라든지 단 하나 좋은게 없어요. 우리나라의 수출 1위를 좌지우지하는 반도체까지 지금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이라든지 일군 대기업 업체까지 귀청인다는 얘기들이 뉴스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실기고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유튜브의 채널을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프리미엄 2000, 2000, 3000까지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절비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우리는 뒤로 앉아서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현재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지 못했는 분들 돈이 없어서 구입을 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니까 겁이 나서 구입하지 못한 분들 똑똑해서 구입하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기가 기회로될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파트 거래가 하락을 좀 하고 아파트 매매가 된다고 하니까 또 구입을 합니다. 여기서 그런자고 장에 가는 게, 케이스가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분류 같은 경우는 실제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금매물이 일부 나와서 거래가 된다고 하니까 못 모르고 구입했는 분들 그리고 소위 반타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정책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양도소득세 일시적인 완화가 남아있다.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금매물로 나왔는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바로 대팔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미분양 판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의를 또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예, 네, 3 40% 할인했는 아파트가 분명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부 분양되는 가격까지는 충분히 팔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진 2 3억을 먹기 위해서 바로 팔 수는 없는가요 하는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인 판매되는 아파트 지금 바로 판매할 수 없는 내용들은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젊은층들이 또 전화는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간보는 분들, 다양하게 찾아오고 다양하게 전화해요. 그거 제가 몰라서 그냥 넘어가주는 거 아닙니다. 어지간한 사람들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해도 그 사람들 위에 앉아서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이게 적어도 이제는 회원을 가입하고 회원 누굽니다? 하고 좀 전화를 하시고, 거기서 대부분이 간보는 전화가 90%예요. 정말 절실한 분들도 있긴 있지만 은 대부분 간보는 전화입니다. 뭐 직접 만나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 아니다 싶은 사람들한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하죠.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릴 때부터 공부만 했는 사람도 아니고 나름대로 세상 만사 다양한 걸다 겪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하고는 같이 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쳐다도 보면 안될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오늘은 팩트는 다양한 분들의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오게 되면 인프라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 인프라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해서 정상가격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현재 나왔는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대부분 실입주를 위해서 2007, 8년도에 일부 사람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는 상황과는 틀리게 갭투자와 투기세력들이 대부분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이다. 현재 지금 위분양 할인판매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뒤로 지금 위분양 할인판매를 제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누구보다 잘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가 인프라가 형성된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어서 구입을 한다? 그건 안 해올 것 같습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런 대단지의 입주량이 어마어마히 많기 때문에 차라리 더 폭락을 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사진을 사물을 하나 두고도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단면적으로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리고 그 생각의 정도가 많은 경험에서 오는지 많은 공부에서 오는지 많은 지식이나 다양한 정보를 들으면서 오는 것인지 달랑 유튜브 몇개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지인이나 부동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유튜브 방송이 무엇이라고 자기가 아는 모든 상식을 이런 유튜브 영상에 담아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돈몇 만원 몇십 만원 주고 강의를 듣고 투자카페에 들어가서 투자 밴드에 들어가서 얘기를 듣고 정보를 듣는 것보다는 많은 부동산을 다니면서 적어도 좀 똑똑하다 진실대답 하는 사람과 밥을 먹고 친분을 쌓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유튜브 채널을 보거나 많은 뉴스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튜브만 봐도 전체적인 동향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